네, 안녕하세요 이거 저기 김장 하고요 나무 무 있어서 이거 동치미를 좀 담으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대로 담으면은 빨리 안 익으니까 이거 좀 짜게 가지고 담으려고 그래요 배추도 이렇게 배추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응 이게 이 동치미는 김장 하기 전에 담아야 되는데 그때 늦었어요 늦어 그래서 이렇게 짜, 이 정도로 짜게 가지고 담으면은 이게 빨리 익거든 지저분한 건좀 발라내고. 배추도. 소금물을 타가지고 부어야 돼. 절여지면 되니까 이렇게 잠길 정도로 이렇게요 무가 절거졌어요. 근데 약간 절거졌어. 배추도 약간 조금 살짝 절거지고 그래서 이 정도만 절거서 무는 이렇게 살짝만 흐르는 물에 이렇게 좀 해주고 갓도 이렇게 같이 절거어요갓 쪽파 조금 있는 거 내가 그냥 같이 덜걷네 파가 더 있으면 더 넣으면 좋은데 내가 이거 조금 집에 있길래 이거 조금 했어요 갓도 이렇게 같이 묶어서 대파를 좀 넣어줘야 돼. 이제 이렇게 넣고 배 이게 세개예요세 개를 갈 거예요, 배. 다음에 생강 그냥 다 갈아요 뭐든지 생강도 갈고 마늘도 갈고 새우젓도 한두스푼 정도 갈고 여기에 액젓 멸치 액젓이에요 액젓도 좀 부숴주고 물 물이 좀 모자랄 것 같으니까 조금 물을 더부어야 되겠어 소금으로 이제 간 맞춰야 돼요 약간 이그 동치미는요 약간 간이 조금 좀 짭조름해도 먹을때 물타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당근을 좀 넣어주면 무가 아삭아삭하니 훨씬 더 싱싱해요 딱 맞았어 물이 아, 맛있다 맛있어요 소주를 빼먹었어요 이래야지 하얀 골바지가 안 껴. 한 200ml 정도 넣어주면. 이렇게 위에다 부서져도 돼요. 익으면은. 다 물이 올라오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 이렇게 하면 되려나? 이렇게 해서요. 이제, 저기, 빨리 드실라면은 실온에다가 놔도 되고. 또좀 천천히 이게 천천히 익은 게더 훨씬 더 맛이 좋아요 천천히 드시려면 밖에다가 응 어? 넣고 한 일주일 정도 되면 다 익을 거예요 근데 나는 어, 실오에다 이틀 놔두고 나머지 밖에다 내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다 익으면 무랑 배추랑 이렇게 이거 뭐냐 어, 대파도 같이 썰어서 국물하고 같이 먹으면 아주 시원하니 맛있어요 뚜껑 어딨지? 익은, 것까, 익은 것까지 보여드리면 좋은데 낮자가좀 많이 걸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감사하고 건강하세요